기회체는 어떻게 안전인건, 안전라이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음... 갔는데 소음기 빼고도 잘 나왔네요. 참가했습니다. 아크라포빅아크라 같은 경우는 소음기를 빼도 굉장히 어, 단독으로 해봤는데 아 정말 재네요. 너무 기분이 좋네요. 어,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안전운전 전화로 보내세요.